나는 떠나가면 안돼요 멀어지면 안돼요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내게 더 머물러요 사랑하나 날수록 나 아파요 다시 한번만 안아줘요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대 보고 싶은데 리번 다시 없을기만 I love you 우리 사랑은 꽃잎처럼